네, 이번 시간에는 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서구 5월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 서구 k t x 역까지 개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파트 거래는 아주 좀 저조한 편입니다. 일단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명타운 46평에 6억 천에 거래가 됐고요. 기존에 뭐 2월달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4월 5월 어, 최고가로 84 타입이 65700, 한번 거래가 있었던 것이 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5월 2일 날짜에 46평, 6억천이 거래가 되었고요. 그대고, 옆, 파크 드린 같은 경우도 보면은 21년 거래가 되고, 그 이후로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. 그리고 평리도, 수대고, 수대고, 수대고, 반도, 유브라, 같은 경우도 보면 은 기존에 거래가 조금 있었죠. 21년 거래가 좀 있다가 5억대에서 4억대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4월 7일, 15일, 24월 4일, 4일 4월에 달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5월 4일 4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금액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일제 여기는 84타입 32, 3평 개념이고 여기는 72에 29평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금액은 좀 내려가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. 비싼 시형 같은 경우도 25평에 1,650, 고성홍질타원 18평에 2억5천 마찬가지 22년도에 거래는 없었습니다. 전세 말고는 기존에 거래는 없었다. 내고 KTX 영무해당 같은 경우도 4억 2천 5백인데요. 21년도 거래가 일부 좀 있었고 22년도 4월달에 4억 7천에서 8사타입 B, A 5월달 가면서 마찬가지 거래 금액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어, 4월달에 3 0청에서 4억 7천이었고 5월달에 1 4청에서 4억 5천 6월달에 뭐2청에 4억 4천 5백 다시 크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, 일단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, 동맹 1차 타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래 자체가 아예 22년 3월 달에 6 5 0 0 0 최고가로 찍고, 그 이전, 그 이후에 거래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.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래 자체가 거의 없으면서 전세와 애매 갭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도 하죠. 예전부터 거래 나왔었고요. 보통 예전에 전세는 한 70% 80%까지 근잡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방영일차 같은 경우는 큰 거래가 없었다 쓰되고요. 또한 이당 같은 경우 25평에 358평에 거래가 되었고 21년도 거래가 쭉 있었고요. 22년도에는 7 6 아흑삼천구백에 거래되는 게 것입니다. 그 거래 자체가 크게 많이 없었다. 그렇게 보여주고, 중국 이동의 진달래. 23평에 2억 2천. 마찬가지 21년도에 전세 거래만 있었고, 25년, 22년도에 5월 달에는 어, 469 타입으로 봤을 때 1층, 5천 뭐 금액이 또어떻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같은 입장에서 동수는, 동은 똑같습니다. 금액은 조금 올랐다. 뭐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. 전도 한신유플에 마찬가지 지금 21년도 거래외에는 아예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. 동리도 신세계 마찬가지 21년도 거래외에는 없었는데 21년도에도 거래계약이 취소되고 뭐 1억 2천, 1억 4천, 뭐 1억 8천 최고가를 또 가다가 21년도 1억 4천 푹 떨어지고 사실, 이런 같은 경우는 자전거래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같은데 뒤죽박죽이네요. 13일 마찬가지, KTX 연무회담 33평, 4 5천거래가 되었고요. 막, 아, 여기 보신대와 같이, 요, 보시는 4월, 5월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. 4월달, 16일, 그 다음에 5월 9일, 5월 13일, 5월 14일,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. 이거는 한꺼번에 다 나오고요. 요 같은 경우는 계속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, 17일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 도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죠. 음, 306타운 같은 경우는 뭐 2월달 1억 8,500, 2월달 2억 546, AB 타입은 조금 있지만은 금액은 2억 1000으로 조금 올랐다. 뭐 이래 볼 수도 있네요. 어, 그리고 지금 306타운을 기점으로 사실 거래가 없습니다. 끝입니다. 끝. 대구는 서구는 거의 뭐 지금 서구 역세권 뭐 여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아파트는 4월달도 그랬지만 은 거의 거래가 없다. 것시네 그 구축도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서구가 인기가 없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. 아무 5월달 서구 아파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